여긴 사이즈는 안겠지? 내려와서 이렇게. 좋지? 어, 떻게 응. 응. 아 어, 지금 동물들이 와! 밖 한번. 방금 관광을 실패하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마트에 왔습니다. 우, 말리가 말리야. 천원만 원이네 만 원. 그래 만원 사잖아. 내가 해발이 잘한데. 일본 마트 쇼핑을 즐기고 있는 한 남자. 하루에 십 명. 하루도 아니야, 점심. 점심 i m She w 가 s in the country. She was in t 이가 country. 아니, 눈, 눈이 부셔. <웃음> 너무 잘생겼어. 아이고, 어, 모부야 <웃음> <웃음> 잘생긴 <웃음> 거 아니고 고모부네. 어, 너무 예쁘셔. 어, <웃음> 너무 멋져. 어, 그게 아니야. 난. 아 거울이 눈붙이고, 어, 이거 원래 거울이지. 잘생겨서 <웃음> 눈부신 게 아니라 거울 때문에, 빛 때문에 눈부신 거래. 맞지? 응. 어 너무 멋있는 사람이 안에 있네. 아 어, 그게 아니야. 고모부예요. <웃음> <응? 웃음> 공무부에요 <웃음> 공무부에요 이게 아, 공무부에요 그... <웃음> 밥은 맛있어졌어 공무부도 맞아요 진다요 아니야 내재생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에요 응 <웃음> 음. <웃음> 우리는 모두 지휘로 걷는 인간들이래요 엄청난 눈보라에 헤치고 있습니다 어서와 와. 어, 네. 고생했어 미끄러워 많이. 파이팅. 많이 미끄러웠어? 눈보라가 음, 음. 너무, 너무 심했 어. 도시락 사왔어? 음. 어, 샌드위치도 사왔나사아주는 것도 좋아요. 고아어 아, 그렇긴 한데 이거. 엄마, 근 이거 말이죠응 첫 번째 코스인 가마도 지옥에 왔습니다. 야, 여기서는... 어. 또는... 오라ي지... 음... 음... 음... 오, 우와, 소리가 나. 지글지글글 소리가 나. 도영에 도움고 영상 여기 물이 진짜 좋아. 아, 잠깐만요. 문상. 맨날 그 표정이야. <웃음> 라모네도 같이 먹어야지. 그게 뭔가요? 여기서만 파는 <목소리> 특제 간장 푸딩. 어, 맛있다. 간장 맛은 별로 안 나. 음, 되게 예쁘다. 여기도 등집파는 데구나. 응. 나 여기 잘잠가 볼래? 이번엔 바다 지옥 온천. 다리나또안먹 있는데 였 진짜. 어, 살도 먹는데. 그럼 어떻게 먹려고한 하자마자 방수를 쳤어 눈 때문에 도로가 고속도로가 통제가 돼서 5시간 만에 베프에서 후쿠오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체크인을 했어요 대박이다 진짜 오늘의 룸은 기명씩 쓰는 거라서 방이 작습니다 그래도 완전 최악으로 좁진 않네요 남편의 생일날 다섯 시간의 대장정 아주 잊지 못할 생일이 군요천 갔다 가자 어 오늘은 수시 잔마이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여기에요 짠데? 네, 귀엽다. 작은 거로 샀어요. 고추? 작은 고추 아닌데? 아, 또? 또? 아 유나가 해. 초를 다 꽂으려고 옆에다 뗐나 봐. 응, 꽂아. 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불이 있다가 삼성해야 음, 돼. 하, 둘, 셋. 이 <웃음>